은지 언니는요 <웃음> 은지 언니는요 <웃음> 7년째 늦고 계세요 <웃음> <웃음> 7년째 저희가 차에서 기다리는데 조금만 더 <웃음> 어, 어. 일찍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 늦지 말고 제가 사실은 밥보다 더 걱정되는 건 응. 내가 제 시간에 여기 올수 있을까 였거든요 혹시 저의 잠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제가 은지양 사실 그 솔로 앨범 처음 냈었을 때 네. 제가 매니저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은지 네. 잘 나와요? <웃음> 왜냐면은 아, 왜냐면 은지가 혼자 활동을 처음 하는 음악방송이니까 제가 그랬죠. 좀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. 은지 잘 나오자 그랬더니 아또잘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보다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네. 패턴이 생기니까 사실 아. 은지한 테지는 밤에 우리가 네. 막 늦게 자고 아침 네. 막 음. 오후 12시에 일어나는 그러잖아요. 거의 패턴이 우리가. 그그 멤버의 네. 매니저가 돼야 한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면뭐 은지 씨로 <웃음> 선정... 피하고 싶었던 건어 네. 뭔가 네. 그 게임. 러 갔을 때아 예전에 그냥... 항상 은지가 이제 자고 있을 때 깨우면 은지에 약간 그 맞아요. 눈빛이 무서운 눈빛이 어, <웃음> 있어요. 무서워요? 5분만 더잘게요 아, 네? 그거를 항상 느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멤버들고쳤으고하고분 어, 은지 이제 가야 돼 이러면은 아 5분만 아.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은지 아 <웃음> 씨 요즘 라디오 때문에 너무 힘들죠? 그 마음 잘 알고 중요한 스케줄일 때는 한 번만 꼭 참고 일어나 줬으면 좋겠습니다.